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폭풍의 눈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풍의 눈이란 전장 중심에 있는 유닛이 40의 주문력을 획득하고 벼락이 내려친 후총 120의 주문력을 획득하는 증강체입니다 예쁜 이펙트는 보너스구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냥 볼리베어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정말 중앙이라서 사용하기 애매한데 볼리베어는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다 찢어버립니다 자 그럼 바로 전투 보러 가봅시다